실종된 수석현장 연구원 미든지의 여정을 남긴 일기에는 불가사의 형 엔티티 더 다크원에 대한 그녀의 마지막 기록이 남겨져 있어 이야기는 계속해서 엮어집니다. 더 다크원이 가진 존재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지속하지만 그녀는 더 다크원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더 다크원에 대한 조사를 멈추지 않았고 오브젝트 5.6에서 이카로스라는 식별 램을 발견합니다. 이카로스가 가진 기억을 억제하는 능력 때문에 에미지의 일부 학업 용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레벨 3에서 발견된 벽에 끼인 채 죽어있는 하운드 폭발한 발전기에서 피어오르는 보라색 연기 기억력 문제 현장에 남겨진 넉마 누더기는 모두 하나의 연결점을 가리킵니다. 이카로스에 대한 조사는 블랑시의 발견으로 이어졌고, 블랑시의 지성, 지식, 친절함은 레벨 797과 같은 유익한 발견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그녀는 이든지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멘토가 되어 연구를 돕게 됩니다. 이카루스는 에미지가 얻기 위해 노력하는 백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숨겨진 지식의 열쇠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든지는 점점 고집과 감기에 쌓여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편집증으로 인해 아몬드워터 없이는 잠에 들기도 힘든 나날을 보대던 이든지는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데 바다를 헤엄치는 세마리의 물고기는 서로 한마음으로 바다를 헤엄치고 있었지만 박자를 놓친 분홍색 물고기가 뒤쳐지고 이를 본 보라색 물고기는 똑바로 가는 것을 멈춥니다. 방향을 튼 보라색 물고기는 붉은색 물고기와 충돌할 만큼 가까워졌고 이때까지도 분홍색 물고기는 이 지적까지 몇 미터 뒤쳐져있게 됩니다. 화가 난 붉은색 물고기는 보라색 물고기에진화위로 물어 뜯었고 보라색 물고기 역시 지지 않기 위해 얽히고 살키면서 바다 밑바닥까지 가라앉게 됩니다. 분홍색 물고기는 마침내 둘을 따라잡았지만 너무 늦어버렸고 둘을 살리기 위해 녹색의 어두운 바닷 속으로 헤엄쳐 내려가면서 해조류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결국 해조류의 뒤덮인 분홍색 물고기는 조각상이 되어버렸고 점점 더 깊이 떨어져 다른 물고기가 보이지 않는 해저에서 쓸쓸히 끝을 맞이합니다. 붉은색 물고기는 팬케이크처럼 느끼해지고 납작해졌지만 보라색 물고기는 비늘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해 피부는 천천히 씻겨나가 참혹한 몰골을 보여주는데 변이가 끝난 보라색 물고기는 이전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새까맣게 끓린 뼈대만을 남겨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리둔지는 꿈에 나온 물고기, 스켈렉톤, 바다를 미카로스와 연관짓기 위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어쩌면 자신이 미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심리학자를 찾아 꿈에 대해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심리학자 역시 꿈을 해석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헛소리만을 늘어놓는 까닥에 일말의 도움도 되지 못했고 오히려 이든지가 정신을 차리는 계기가 되어 이카루스에 대한 마음가짐을 확고히 굳히게 됩니다. 마음을 굳히고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또 다른 꿈을 꾸게 된 이든지는 레벨 원7루와 비슷한 밀밭으로 들어갑니다. 밀밭의 한 가운데에는 밀, 새, 부셸이 있었고 꿈의 흐름은 물고기 꿈과 마찬가지로 흘러가게 됩니다. 먼저 분홍색 고무줄에 묶인 밀은 바람에 불어오는 움직임을 멈추고 보라색과 붉은색 고무줄에 묶인 밀은 서로 어긋나면서 부딪히기 시작해 붉은색이 보라색의 미라를 쓸어버리고 맙니다. 때마침 천둥이 치고 온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붉은색은 땅에서 뽑혀 나머지 다른 밀에 삼켜지고 보라색은 검게 그을린 채로 분해됩니다. 분홍색은 그대로 남았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움직이지 않는 조각상이 되어버립니다. 같은 흐름에 꿈을 꾸게 된 이든 지는 우연히 아님을 깨닫고 단테의칠대시약이올랐음을 알게 됩니다. 천국 지우 그리고 연옥 높은 깨달음을 얻게 된 이든 지는 자는 것을 잊을 만큼 연구에 몰두했고 더 쉐이디 그레이를 연구하던 중 의식을 잃게 됩니다. 진청세계 은하계 어딘가 세계의 반짝이는 별 분홍색 별은 깜빡임을 멈추고, 초신성으로 변한 붉은색 별은 보라색 별을 분해합니다. 하지만 붉은색 별 역시 파멸을 맞이하고, 분홍색 별은 폭발로 인해 열을 잃고 죽어가는 불씨로 변하며, 더 이상의 빛을 내뿜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든지 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명확해졌고, 더 쉐이디 그레이에 대한 단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이든 씨는 놀랍게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는데 더쉐이 d 그레이의 기록이 담긴 파일에서 5, 6, 7의 제목이 변경되었으며 파일에서 해당 텍스트가 소멸되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이것을 주체하지 못한 자신을 책망하게 만듭니다. 이 암호같은 문서 내부의 제목들은 희망을 잃다, 너무 멀리, 끝을 나타냈으며 아이러니하게도 숫자 3의 존재가 어디에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옥을 찾게 된 이든 쥐는 연옥과 천국을 찾기 위해 약 4일에 걸쳐 잠에 들지 못하고 단서들을 수집합니다. 에미지가 수집한 정보들 중에서 그동안 관여하지 않았던 불가사의 레벨인 더 그레이브를 찾게 되고 뻔하다고 생각할 뻔한 더 그레이브에서 두번째 연옥의 수상한 세부 사항들을 찾게 됩니다. 바닥에 박혀있는 거대한 기사의 검은 대략 5만 년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주목할 만한 점은 거대한 검이 규성처럼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범에 적힌 비문에는 라틴어 혹은 그리스어로 하늘을 뜻하는 단어가 적혀있고 고대 우주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신과 천사에 관련된 문장을 읽게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에미지에 알려 연구인물을 강력하게 주장했겠지만 더그레이브 입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자살인물을 수행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무리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가 전부 떨어져 다시 잠에 들게 된 이든지는 네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블라베3에서 스 일어난 꿈의 이야기는 전과 유사했지만 조금 더 신경쓰이게 됩니다. 전기실 탁자 위에 세개의 전선은 완벽한 직선으로 곱게 뻗어 있었지만 컴퓨터 서버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분홍색 전선을 날려버리고 바닥에 떨어지면서 근처 발전기를 강타해버립니다. 그로 인해 빨간색과 보라색 전선이 서로 부딪혀 합선되었고 빨간색 전선은 떨어지면서 납작하게 눌려 평평하게 변합니다. 보라색 전선은 합선된 전류로 이기지 못해 고무 외피와 내부 전선이 타버려 검게 그을립니다. 보디오 분홍색 전선은 발전기에서 새어나오는 열배 추구 아래로 떨어져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매번 같은 흐름의 꿈이었지만 이번 꿈의 마지막은 달랐는데 보라색 성광이 발전기실을 뒤덮었고 미친듯한 웃음소리는 이든지 주변으로 울려 퍼집니다. 그 웃음소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울음으로 변했고 소름끼치고 공포스러운 비명으로 바뀝니다. 이든지는 잠에서 깨어나기 전 검은 그림자를 보게 되는데 검은 그림자는 아주 가까웠지만 자세한 생김새는 잊고 맙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에너지 드링크와 커피로 카페인을 보충하고 이카로스더 쉐이디 그레이, 더 그레이브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정밀한 조사를 이어나갑니다. 또한 엔티티 데이터베이스를 뒤져 거대한 검에 비문으로 적힌 투사 위대한 하늘과 일치하는 엔티티를 찾아 냅니다. 엔티티 더 레드나이트는 꿈속에 등장했던 빨간색 해체들을 투영했지만 불가사의 한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단서들을 더 찾아야 했음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카루스를 만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엔티티 너를 조사하고 있던 동료 아일과 레벨 4로포를 조사하며 천국을 찾으려 했지만 극도의 위험성으로 인해 레벨 1원에 머물 것을 권유하고 조사를 잠시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동료 캣의 더러운 거짓말로 인해 동료 아일은 천국과 엔티티 너를 찾는 위험한 임무를 지속했고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문서 몇 개가 그녀의 단말기에서 회수됩니다. 레벨 404에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아이를 구출하기 위해 리던 쥐는 눈물을 머금고 직접 움직이기로 합니다. 다행히도 리던 쥐는 아이를 남긴 단말기에서 많은 단서들을 찾았고 레벨 포4로포는 천국이며 레벨 더 쉐이디 그레이는 지옥 레벨 더 그레이브는 연옥인 것임을 머릿속에서 명확하게 새기게 됩니다. 이곳 베타기지의 연구실에 보관되어 있는 헤르메스 디바이스는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비열한 캣은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든 쥐는 일기장을 덮고 순수한 분노에 휩싸여 가능한 한 많은 무기를 준비하고 후드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립니다. 제가 지금 하려는 일을 용서해주세요. 자신이시여. 이든 쥐는 고위 관리들만 이용 가능한 나선형 타워의 계단을 올라 극도로 위험하고 특이성을 가진 물체들이 연구되는 실험실 문앞에 도착합니다. 다양하게 빛나는 무체들과 화학물질들로만 희미하게 빛나는 어두운 방에서 손전등을 이용해 비문들을 검사하고 검은색 상자를 찾아내지만 상자 안에 있어야 할 헤르메스 프로토타입은 보이지 않아 이든지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순간 갈라지고 미친 듯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립니다. 내 이걸 찾는 거니? 누군가의 목소리에 이든 치는 소리가 들린 곳으로 재빠르게 돌아보지만 귀신에 올린 듯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날 막으러 온 거라면 캣 소용없을 거야 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여전히 아무도 없는 텅빈 공간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그제지서야 정체를 깨달은 이둔지는 꿈에 그리던 정체의 식별 렘을 부릅니다 비카루스 보라색빛이 어두운 방을 밝게 비치자 이둔지는 눈을 가리고 빛의 흔원지를 바라봅니다 너는 정말 영리한 여자군 보라색 빛에서 망토로 보이는 검은 불꽃이 일렁거렸고 망토 아래에는 보라색으로 빛나는 두 눈이 보입니다. 그리고 검게 걸리고 메마른 손에는 작은 강과 연결된 뇌가 들어있는 병이 들려있습니다. 이카루스는 진실에 근접한 이든지라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렇게 과감한 일을 벌인 것이지? 이든지는 오랜 시간 영원했던 이 순간에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지만 입을 떼고 말을 이어나갑니다. 제 친구가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고 한때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제 나는 동료와 아이를 찾아야 합니다. 이든지의 말을 들은 이카루스는 강한이 울리도록 크게 웃었고 자신과 닮은 듯한 이든지의 운명에 조롱하는 태도로 계속해서 비웃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영원히 전에 일들처럼 일어나고 있어. 이번엔 너와 내 친구들에게서 말이야. 정말 시적이지 않은가? 제발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결정을 바꾸러 온 것이라면 소용없을 겁니다. 믿든지는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으르렁거리며 분노를 이어갑니다. 나를 연구하는 것에 몰두할 필요는 없었다. 너의 작은 친구 역시 레벨4, 지로4로 지정된 천국에 갈 필요도 없었지. 나는 지금 당장 이걸 박살낼 수도 있다. 이카루스가 헤르메스 프로토타입을 박살내는 신용을 보이자 믿든지는 방에 울리도록 비명을 지릅니다. 안 돼. 이카루스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를 포함한 이곳을 지워버릴 수도 있었다. 내가 저지른 실수와 동일한 실수를 범하려는 너를 다른 차원으로 보내서 말이야. 너의 다리를 나비로 만들 수도 있지. 너를 영원히 마비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나와 관련된 모든 기억을 지워라. 나는 나약하고 픽업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 싸울 의지가 부족했지. 운명이 내 눈을 응시했을 때 운명이 내 눈을 뽑도록 내버려 두었다. 너는 내가 아는 것보다 나를 더 닮았구나.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 너를 위해서도 백룸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너의 무례한 친구를 위해서도 아니다. 따라서 너에게 선택권을 주지. 이카로스는 헤르메스 프로토타입을 학자 위에 내려놓으며 손을 건넵니다. 나와 함께 돌아가서 역사가 반복되기 전에 내 무례한 친구와 화해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시작해라. 친구를 찾기 위해서 너와 내 친구가 함께 만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기 위해서 이상주의적인 희망을 추구하고 끝내 죽음을 맞이해라. 너의 운명을 성취하고 할수 있는 것에 대한 경계를 다시 정해라 이든 씨는 이카루스의 말을 듣고 끝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냅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정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올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실험실 밖에서는 요원들과 감독관 캣시 문을 열기 위해 쓰는 중이고 이카루스는 이든 씨를 내려다보며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얘야, 내가 말하는 신은 오래전에 죽었단다. 그런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너의 삶은 내 친구보다 더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호기심으로 인해 위험에 빠질 것인가? 요원들과 감독관 캣은 이카루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을 부수고 들어왔지만 그들 모두는 공중으로 떠오르며 발버둥 쳤고 뼈만 남은 앙상앙크의 손가락 동작 한 번에 하나씩 검은 먼지로 변해 어깨가 흘린 해골만이 바닥에 나뒹굴게 됩니다. 이든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상황에 속을 개어내기 시작합니다. 소름 끼치고 경외로 가득한 압도적인 감정으로 짓눌린 그녀를 본 이카루스는 미친 것처럼 웃기 시작합니다. 이든지는 모든 것을 개어냈고 헤르메스 프로토타입의 봉인을 풀어 기억의 힘으로 뒤덮인 작은 칼라를 소환합니다. 역사가 항상 반복되는 건 아니니까 이것이 제가 선택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카루스가 불길하게 지켜보던 그녀는 병을 잡은 채 칼라를 단단히 육혀지고 뺨을 타고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을 마지막으로 기억의 힘을 담은 칼라를 들어 공간을 배어내 파란색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균열은 점점 커지면서 실험실의 모든 것을 빨아들였고 이든 씨는 커져가는 균열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칼날을 벽에 박아 몸을 고정시킵니다. 기어게임이 과열되기 시작하자 헤르메스 프로토타입의 내 내부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고 그녀는 공간이 뒤틀리고 조각나면서 뒤로 쓰러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선이 향한 곳에는 이카로스가 새까맣게 그을린 두개골을 드러낸 채 보라색으로 이글거리는 눈 아래로 눈물을 떨어뜨립니다. 다시 한번 천국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수많은 후회와 알수 없는 감정들이 담겨 있었고 바닥으로 떨어진 그의 눈물은 영겁에 가까운 회안이 남겨 강력한 산으로 변해 바닥을 태우며 사라집니다. 이걸로 됐다. 너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구나.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든 가드나이 이카로스는 크게 웃으며 눈물을 닦았고 이든 가드나이는 헤르메스 프로토타입을 탁자 위에 놓으며 오랜 시간 찾아 헤맸던 이카루스와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잘 있어요 이카루스 이카루스는 영어속에 감춰진 이름들을 부르며 속삭입니다. 어쩌면 부당은 아우구스투스나 클라우디우스처럼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든 가드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마지막으로 실험실을 바라봅니다. 편히 잠드소서 우리가 한때 머물렀던 세상이여 새로운 에미지의 요원들이 실험실로 달려들었지만 너무 늦어버린 까닭에 그들의 시열했던 흔적만이 남았고 실험실에는 검은 재와 검게 그을린 해골, 이카루스의 눈물로 인해 그을린 바닥, 헤르메스 프로토타임만이 남아 이든 가드나이와 이카루스의 존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를 만나고 조각난 퍼즐을 완성시킨 이든 가드나이는 이카루스가 말한 해야 할 일이 아닌 할수 있는 일을 시작했고 아름답지만 불완전한 천국에서 사라진 아이를 찾기 위해 쓰라린 마음을 부여잡은 채 영겁에 가까운 오래전에 끝나버린 피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억을 잘라내려는 욕망은 아름답지도 끔찍하지도 않지만 마음을 괴롭히고 망가뜨리고 사삼조각냅니다. 어딘가에 있을 조각난 당신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그럼 전 여기까지.